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개미발에쏙 개미가 신발을 사러 왔어요. 개미 다리는 여섯 개, 6개, 신발도 여섯 개가 필요해요.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멋진 신발을 만들어 줄 테니 기다리렴 신발 하나 완성! 개미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5개의 신발이 필요해요 하나 완성! 와 멋지다! 신발 하나 완성! 개미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네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또 하나 완성! 이제 네 개가 더 필요해. 개미 발에 쏙.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세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어때? 마음에 드니? 네, 정말 마음에 들어요. 하나 완성! 개미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두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조금만 더 기다리렴. 네네, 기다릴게요, 곰마저씨 완성! 개미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한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우와! 하나 남았다! 신발 하나 완성! 개미발에 쏙! 여섯 개의 신발을 모두 신었어요어 으어, 으어, 으어, 니어 으어, 으어, 으어, 으어, 으어, 으어, 아이들의 책 빨간 개미 발에 쏘! 개미가 신발을 사러 왔어요. 개미 다리는 여섯 개, 6개, 신발도 여섯 개가 필요해요.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. 멋진 신발을 만들어줄 테니 기다리렴. 신발 하나 완성! 개미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다섯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하나 완성! 와 멋지다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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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 발에 쏙.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세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어때? 마음에 드니? 네,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신발 하나 완성 개미발에 쏙~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두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조금만 더 기다리렴~ 네네, 기다릴게요, 고마저씨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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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신었어요. <웃음> 마음에 드니? 네,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들의 책, 빨간색, 개미발에소 개미가 신발을 사러 왔어요. 개미 다리는 6개, 신발도 6개가 필요해요.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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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완성 개미발에 쏘.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두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렴 네네 기다릴게요 곰아저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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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신었어요. 허허허허, <웃음> 에 드니? 네, 정말 정말 음에 들어요. 감사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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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의 책빨간 개미 발에 쏘. 개미가 신발을 사러 왔어요. 개미 다리는 여섯 개, 6개, 신발도 여섯 개가 필요해요.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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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발에 쏙! 이제 몇 개의 신발이 필요할까요? 두 개의 신발이 필요해요. 조금만 더 기다리렴. 네네, 기다릴게요, 곰아저씨.